아녕하세요 <웃음> Yeah. <music> <cities> Show me your your face. 페이스도 이뻐 안녕. 2일차 에코와 저는 이천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오케이 컴다운컴다운 건다운, 울린다 가려도 <웃음> <웃음> 어, 어, 어, 가려도. <웃음> 3일차 우리는 근처 도자작가 작업실에 들러 차를 마시기로 했습니다. Fish Market, 맞아 맞아